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 입니다 오늘 5월 9일 화요일 아침 오늘은 제가 무얼 자랑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을까요 보시다시피 상추 모종을 사다가 심어 놓은 것들이 너무 튼실하게 크고 있어요 야채들이 올여름 모둠쌈은 이 아이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죠 건강한 식단 건강한 밥상 그리고 그 안에 고추를 제가 요번에 꽈리고추, 오이고추, 일반고추, 청양고추 골고루 사다가 심어놨는데요 어잘 크고 있어요 또 화분에는 부추도 있고요 어또이적 상추도 있고요 여기가 뭘까요 여기는 제가 비트를 심어 놨어요 어 흙이 놓을 데가 없어서 이런 비닐 포대에다가 옆으로 구멍을 뚱뚱 뚱뚱 뚫고 거기에다가 심어 놨는데 비트가 너무 싱싱하게 잘 크고 있어요 보세요 윤기도 반질반질 하죠 어 기대돼요. 얼마나 잘 자랄지. 그리고 여기 큰 데는 어 제가 상추 씨를 뿌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 파란 것들이 뭐냐? 파예요. 파 대파 씨를 뿌렸는데 거의 지금 이제 실파처럼 막 이렇게 파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올해 아주 파는 실컷 먹을 것 같습니다. 실파로 뽑고 또 대파로 모종을 할 겁니다. 음, 그리고 진짜로 그 둘레에는 쭉 부추가 심겨져 있고요. 여기 보세요. 플라 아니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티로폼 여기에다가 제가 상추 모종 아니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얼마나 잘 났는지 몰라요. 아주 아주 빼곡히 들어 찼어요. 그리고 고추들, 고추대들이 어그 어떤 것들인지 제가 그안 써놔가지고 얘가 열려야지 고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아이고 진짜 왜 그랬을까? 심느냐고 바빠서. 그거 하나하나를 체크를 못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 청양이나 막 이런 꽈리고추가 어떤 건지를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요. 여기에도 대파 씨가 남아서 여기에도 뿌렸는데요. 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어, 꽤큰 것들은 사이사이 뽑아가지고, 어, 저희가 쌈 싸먹을 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진짜로. 이게 파가 될까 했는데 그실 같은 게 파가 됐어요. 저희 지금 옥상 정원에는 한쪽에는 이렇게 요런 것들이 자라고 있고요. 여기가 또 뭘까요? 이 자루 속이 여기는 봉숭아 꽃이랍니다. 봉숭아 나무가 씨 뿌렸는데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올 여름에 내 손톱도 또이 아이들이 책임져 주겠지요.